주식을 사랑하지 말고 이용해야 성공합니다. 주식은 어차피 끝없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주식을 너무 사랑하여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상장회사약 80% 이상은 20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위험부담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보았으면 팔아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오를 것입니다. 손해보고 파는 순간 당신은 주식시장의 전쟁터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 종목의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식은 당신 편에 설 것입니다. 본인은 주식해서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내가 매수한 주식이 내리면 속이 상하나 계속 내리면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강한 마음과 기다릴 수 있는 열과가 필요한 것이 주식투자입니다. 단시 일례에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너무 내거나 손해를 보았다고 겁을 쉽게 먹고 섣불리 행동하면 당신은 주식전쟁에서 백전백패하니 절대 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전쟁의 전사들은 바로 이런 욕심 많고 덧많은 개미들을 노리며 먹이감을 찾아 전장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적금 만기된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합법 투기장에서의 노름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 시작 첫날 120만 원의 수익이 오를 실패담을 쓰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120만원을 잃었더라면 오늘처럼 많은 시간을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주식시장이 과열이었던 때라 벌 때는 큰 돈도 쉽게 벌었지만 주식시장이 약세였을 때는 원금 생각에 속절없이 까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딸아이 재롱 보면서 삶의 의미도 새롭게 되새길 때입니다만 주식시장을 기웃거렸던 지난 6년간은 너무나 힘들고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에 입문하면서 원금 2천만원에서 축가로 8천만원을 입가하여 총 1억원을 가지고 자신있게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이 3천만원도 남지 않았을 때그 패배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누구는 상한가 몇 번씩 가는 종목에 미수몰빵에서 세차로 바꿨다더 라 누구는 수익이 얼마를 벌었네 하는 주위에서 들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애기들을 들을 때면 제 속을 시커멓게 태우기 일쑤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게 주식이나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성격이 꼼꼼해서 주식을 하면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하는 것을 주위에서는 모르거든요. 결국 옆 부서 동기는 주식을 전업으로 해보겠다고 회사 때려치고 나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년 만에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가지고 있던 돈만 손실이면 괜찮은데 집단보대출및카드비 때문에 집안에서는 난리 났다고 그러더군요. 결국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부인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투자는 연속된 실패로 이어지고 그래서 증권서 지점에서 열리는 투자 강습이나 성공 사례 발표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매주 쉬는 날에는 주식 관련된 서적이란 서적은 모조리 읽고 있지만 역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릴이 그때 좀더 열심히 일이라도 하던가, 집사람과 데이트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상한가 가면 모든 것을 얻은 듯이 좋아하다가, 하한가 가면 한숨만 푹푹 쉬고,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젠 모든 것이 지겹다라고 느껴졌을 때, 저에게도 하나의 탈출구가 보였고, 저는 그 탈출구를 통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회사 업무로 유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급히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증권계좌 하나만 남기고 종목도 우량종목 한 개만 선택하여 몰빵하고 나왔습니다. 증권거래를 할수 있는 국민인증서도 복사해 오지 못했고 업무 또한 바빠서 주식 관련된 것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더군다는 8시간 시차로 인해 자고 일어나면 주식시장은 마감되었고 주식거래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그대로 남았더라면 아마 아직도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여 주가를 확인하고 우량주 발굴한다고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주가가 떨어지면 괜히 짜증만 내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자신감도 없어지더군요. 그렇게 이곳에 온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의 계좌에는 지난 6년간 손실을 만회하고도 2천만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오직 주식 거래 못한 덕에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한 덕에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입니다. 투자원금은 한국에서 나올 때 이것저것 팔고 나온 1억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금을 회복하였기에 수익 2천만원 다 잃어도 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딸아이 주려고 장난감도 사놓았고 그간 고생한 집사람에게 변변한 것 하나 사주지 못했는데 어제 목걸이와 반지도 샀습니다. 전 이제 주식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주식 시세 확인할 동안에 회사일에 더 열심히 하고 주식 종목 발굴할 시간에 딸아이랑 함께 노래도 같이 부르고 주말에는 놀이공원이라도 한번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허황된 꿈을 쫓아 허비한 6년의 시간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돈보다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위로서 할 도리를 다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분의 실패담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공감하고 용기도 얻고 했기에 비록 실패한 6년이지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다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못지 않은 정열을 쏟아부은 주식시장에서 느낀 제 소감을 혹시 주식이나 해보려 기웃거리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결단을 못 내리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차라리 현재하고 계신 일에 그리고 가족에게 충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주식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근 선배님들이라면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 수익이 얼마 났네 손실이 얼마 났네 리에이리 하시려면 차라리 우량주에 투자하시고 주식거래 프로그램 삭제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결국 수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수물빵 초보나 겁없이 쓰는 태망의 지름길입니다. 극등조 테마조 그야말로 급락주가 될 공산이 큽니다. 회사 경영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엔 몇백만원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원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손실의 최소화에 주력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 했습니다. 적게 잃으신 것에 만족하시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기회를 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곳에 많은 실패담을 올려주신 선배님들의 귀중한 말씀 저에게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어느정도 회복하고 먼저 물러납니다. 부디 모든 선배님들 역시 저처럼 발을 뺄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고 싶네요. 안녕히 계십시오.